그 있어 포탈 받아먹을때 적응해가지고 방해하면서 a 푸는 o 있거든. o i n g to go to the ocean. I'm g o i n 이 to 엔오멘와 야오 시안샹 시안 엔 이곳이 한국 게임이냐 <웃음> 한국인 있어요? 그 i p 상자 선물 드림 한국인 손 야봐야 4차이나다 <웃음> 야, 아두 대는 안돼 진짜 어 여기 있을 게는데 와 사차이 나다 진짜 리얼 사차이 나다 이보다가 여기야 어레비야 <웃음> 이 랩이 안찍혔네 지겨 개꿀 아! 근데 미니다훼었네 아! 아! 야 이런게 어디있어 아! 망했다 대박이다. 오, 오우! 오씨 갈 뻔했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손해 보고 갑시다. 딜교를 똥으로 해서, 딜교를 진짜 똥구멍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라임 밀어 넣으면은 되지 않을까요? 어, 이거 탑 다이버 안 돼? 다이버 안 돼? 데이브, 데이브. 헤이, 헤이, 데이브, 데이브. 데이브, 데이브, 날쳐. 날쳐줘. 헤이, 헤이, 데이브, 데이브. 아, 내 삐는데? 데이브, 데이브, 헤이, 헤이, 헤이. 에이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 데이브 데이브 데이브 깨비 안된말고 데이브 절단치네테스고 올거에요 신발 사가지고 빨리 옵시다 왜냐면 라인이 이게 구려가지고 텔 안쓰면 이거 라인 다 녹아요 미녀 차이가 안나네 뭐와 이거 아낀다고? 우와 아끼, 아끼면 10인정이지 와 이거 텔 아끼면 진짜 인정이지 이거는 와 이걸 아끼네 이거 라인 다 놓을텐데 그렇지 타야지 야 망했다 여기 중국 서버다 우리팀 아니 근데 그대에서 이들 봐서 조용히 하고 있는게 맞아요 이거는 벽공각을 주지 말고 인연을 받아 먹읍시다. 천천히 받아 먹어요. 아! 포타고피. 어, 벽궁 안 돼요. 아, 그걸 안 하네. 아! 세체포님이 하는 걸안 하네. 이분은. 그게 뭐냐면. 미념 포탑에서 받아먹을 때 견제하면 좋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못 먹었다. 아. <웃음> 그 있어 포탑 받아먹을 때적공해가지고 방해하면서. 또코을거 있네. 처치 인정. 거 정복자 들고 오셨으면 잡으셨을 텐데. 여기 마스터에요. 마스터, 마스터, 100점, 100점대, 100점대 라인 다박아 서개 이득인데, 아, 그래도 별로 안 녹았네. 생각이 둘 똑같아. 닌자 신발, 닌자 신발. 아, 근데 이거... 음, 진드가 잘해주겠지. 카서스 크면은 볼 때리면. 영합 포션이요. 중후반의힘 너무 빠져서. 템창 모자라서 두 가지가 될수 있겠네요. 아아아아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1아아뜨는거 싫어해? 그러니까, 세챗보요 님은 이게 라인전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큐를 이거 미니 먹는 순간 바로 이로 들어와서 큐로 긁은단 말이야. 그리고 절대 큐를허투로 쓰지 않아. 그렇게미니 먹는데. 약간 그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진짜 질교를 위해서만 스킬 써, 거의. 나처럼. 하지만 그래서 이제 라인 홀딩을 하면 되겠죠? 와단나 넣어주고 아. 큐를 저렇게 빼잖아? 큐 쿨이 생각보다 길단 말이야 이렇그들어가를 대결을 할 기회가 생겨요 어? 잠깐만 포션 하나 남았죠? 오케이 어어? 이 자식 궁을 써? 방금 오 포션 다 썼는데 일단 받아봅시다 분명 실수 한번 할거예요 안하네요 이거 실드 끝날 즈음에 들어가면 잡았겠다 됐다 아 플래시로 못 피했어 잡아줘 진짜 플래시 없어? 아 풀쓰지 노풀인데아 겨우 겨우 킬광 만들었는데 이거 뽑기 노플이라서 내가 풀로 궁을 피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걸? 안 감다면요? 저도 안 가죠. 아, 이거 치지 말고 갈, 그냥 갈걸. 아, 치지 말고 라인만 만들고 칠걸. 뭐야? 아, 되는구나. 존나 충격. <웃음> 되는구나. 그냥, 테리랑 풀이랑 바꿨다 생각하고. 나옵시다. 나한테 바뀌어야지. 안타 되겠죠? 어? 설거 아니네 아싸 버터벙패 안나왔다 대실 내가 안쓴 줄 알았구나 깨비 뼈방패 뼈방패 아아 카더스 공 즐겨 개오바지 오우 쉬어요아 너무 아파 이타 안 맞으면 상관없죠 오우 왜날렸대 이거 그냥 EQ 좀 피하 면서 했으면은 이득 봤을 텐데, 약간 지금 탑 자강 구천중아이아 거라고. 는 밀고 집을 먼저 가려나요? 아니, 진짜 빨리 밀었네 근데. 안 가네 어, 들어와 주신다면야 뭐이방팩 끝나면은 이제부터 지여를딱딱 깨리 빠졌죠 라인 밀면은 다이브 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집에 가야되고 그럼 포탑 펌패를두개 정도 쓸 수가 있고 로고 따라서 집을 가면은. 돈이득. 탑 자강두 쳐. <웃음> 자강두 탑으로 할까, 그냥? 아싸, 이겨준다, 팀원. 팀원 개꿀, 개꿀. 바텀 041, 041. 역시 중국인은 미래다. 미래는 중국이다. 아.. 달달합니다 좋아요 아 근데 진짜 한방구듬 지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우리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운데? 어우 쉣 덤불조끼까지 가렸는데? 난 모아 아잉 밀어 아 그리고 한가지 꿀팁 꽃비는 클레드한테 상대로 밀고 카정을 들어갈 수 없는데 클레드는 카정을 들어갈 수가 있죠 데보라인이 아니니까 일단 이건 와드만 받고 티티. 그럼 여기서 아마 뽀삐가 기다릴테니까 슬방울로 깜짝 등장해줍시다 아니네요 아 어서오세요 아이 채팅창 보는데 일단 우리 형님들 오신다고 하니까 뒤에 누구 있니? 준나 무서워 뒤에 누구 있어 이거 100% 누구 있다 이거 이거 방금 클레드가 이상한 대사를 했었잖아 이게 특수대사라고 있는 거거든 뒤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네? 아니 말고 궁각 개꿀 10초만 늦게 <웃음> 근데 자세히 못 들었어요. 이거 아, 이거 힘도 맞으면 갖고 올수 있는데 안될려나 아, 뭐보 아, 이속 숙박 빠졌다 간다, 이거 간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니, 괴로워하지. 덫, 속박, 덫. 무, 무하시시야, 무슨. 아, 형들, 나 너무 괴로운데? 아, 도발 상호대사라고? 흠흠 어어어, 잠깐 타임 타임 타임,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위험 두마리 버려, 그냥 깔끔하게 아 그래요? 다른 얘기가 아니었나? 가끔 있어, 어떤 대사를 치면은 꼭 갱이 와있어 키울게 꿀 음주인 사냥꾼 스택 좀 채우고 싶은데 어어... 죽다나가라난 모르는 사람이고 안 된다 지금 이쯤에 한 걸어주면 좀 변달할 것 같네 <웃음> 아야 근데 너무 빨리 준거 같다 나 그래도 군사 먹었어 좀 군사 2스택 더 채웠어 <웃음> 과일 깎는 칼이라고? 과도? 우리까지 완벽하게 털었죠 이거는 오케이 탑은 무제 <웃음> 이건 저는 바텀을 가고 야 근데 우리 탈리야 너무 망해가지고 이거 이렐이랑 만나인 서면 죽겠는데 그냥 그냥, 그냥 궁박히면 죽겠는데? 존냐도 아니라서 이거 어떤 미아에요 어, 좀 무서운데 이거 용한편 먹게 볼까 살짝 레이스, 레이스 저 뽀빼랑 계속 라인전 장강구천할게요 형들 아, 아 피가 안차 덤벨 줬기 때문에 이야 이야 이야 그렇게 살아 아아카스 존나 세 카사스 개세 개쓰다 와, 몇 들어온 거야, 데미지? 800 들어온 거 같은데? 아, 400? 400 들어갔던 거 같은데? 야, 카드스 개 웃긴걸. 쎄긴 했어. 아싸. 두바람. 투바, 오늘 점수 올리는 날인가? 살짝 그런 느낌 살짝 들고 있어, 지금. 다시 바텀 계속 바텀 끝까지 바텀 끝까지 보라 라인 밀어 밀어 정리해 정리해 라인 오케이 굿 죽을때까지 보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두면 어떡해 이... 정말, 정말 착하게 살게요, 앞으로. 아! 일로 오시고요. 와, 카이사한테 나 뗐다. 왜 이렇게 쓰냐, 저거? 카이사? <웃음> 3코어야? 카이사? <웃음> 쉣! 이거 그냥 바로 치지. 칠걸 그랬어. 우리 바람 두 개라. 툭. 그렇지. 맞지 아싸. 고사다 치웠다. 아 근데 상관없어요? 이기고 있는 건 오른쪽이라서 렌즈나 뭐 파란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 이게 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질 때나 그런 게 하나하나가 중요해지는 거지 어. 차라리 꽃피한테 죽어라 나이스 게이드 게개이드게 코피 천원 먹어도 여기 없어 진안 되지. 그안되 새끼. 어, 야 망했다. 너무 시간 오래 걸렸는데. 끝 여기까지만 하자 이딜는 아닌 것 같은데 나 피해주고 인라임 그바아윤냥 먹어 와이 나쁜 와와이 나쁜 <웃음> 무리는 팀인데 내가 죽냐 아, 무리는, 씨, 킨드랑 노틸 했는데. 아, 아, 나 진짜, 아. 아 개나빴다 진짜, 와. 와, 와. 아, 근데 이거. 아니, 이거, 그냥 카이사가 툭툭 치면 게임 끝나. 데미지 보여요? 데미지 뭐예요아 <웃음> W딜 왜 저러냐 나이스 와 카이사 근데 너무 세다 진짜 지금 이거는 빨리 내려가서 레드를 훔쳐먹읍시다 투바람이기 때문에 이속이 매우 매우 빠르거든요 아니, 근데 얘 존버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냥 태생이 황족이었어, 쟤는. 이제 이거 부시 있어도 안 나오네. 바론, 바론 버프가 안 포함되네요. 아, 우리 보람, 보람 밀면은 미드 업체 공짜인데 이거 밀자 이거. 아니, 진짜, 탑은 울겠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라인전 하다가 게임을 이겨있고 저 <웃음> 이겨 있는 게 우리와 관련이 없어. 이기고 지는 게 와, 탑과는 관련이 없어. 너무 슬픈데? 갑자기? 아, 야, 아니. 이기고 지는 게 탑과는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갱도 안 오고. <웃음> 지지. 하이사 죽을 때? 뭐라고 했죠? 아, 차라리 뽑기가 먹는 게 낫다고? <웃음> 아, 진짜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 사차이나 캐윈. 캐윈.